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캠핑에 꼭 필요한 장비, 매트를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 매트를 고르실 때 너무 많은 브랜드가 있고 또 너무 많은 제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해서 이 제품을 골랐었고 저는 이거를 지금 한 10개월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C2서밋의 SI 캠핑 매트입니다. 그러면은 이 매트 구성품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어, 설치 방법 그리고 장단점 등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매트는 이 파우치가 좀 좋은 점이 있어요 열으실 때 열고 안에 매트를 잡은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파우치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거든요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넣고 매트를 이렇게 꺼내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매트가 나오게 되죠 이 제품을 구매하시게 되면 은 제일 먼저 팜플렛이 들어있는데 제가 그 팜플렛은 버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은 베개를 놔뒀을 때 베개가 움직이지 않도록 여기 스티커가 있거든요 이 스티커하고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성킷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우치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매트 본체가 있습니다 우선 이 매트의 두께는 3.8cm입니다 그 다음에 R-Value라고 있는데 이거를 자세히 볼게 R-Value는 단열 지수거든요 보통 단열 지수는 3 5 이상 되면 은 극동계를 제외하고 4계절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C2 서밋스의이 자축 매트는 R-Value가 4.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동계를 제외하고는 사계절 언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매트의 무게는 약 1kg이고요 정확히는 1.08g입니다 어,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들고 다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매트를 펼쳤을 때 크기는 1 8 3에6 4입니다 제가 키가 181이거든요 제가 누워도 그렇게 크게 작다는 생각은 든 적이 없습니다. 제 몸에 좀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크지 않으신 분들은 이 매트를 사용할 때 불편함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수납했을 때의 크기는 지름이 16cm에 높이가 35cm입니다. 패킹 사이즈도 적당해서 오토캠핑 다니시는 데는 그렇게 크게 패킹 사이즈를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패킹된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캠핑할 때 많이 쓰는 폴딩박스입니다. 이 폴딩박스에 딱 집어넣으면 은 이런식으로 수납이 됩니다. 폴딩박스에 수납하기도 괜찮은 사이즈입니다. 시트서의 매트의 특징으로는 여기 밸브를 보시면 은 밸브가 트위스트 체크밸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밸브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을 모두 개방을 하게 되면 은 자동으로 공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설치하는 영상부터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매트에 보시면 은 이렇게 밸브가 있는데 이 밸브를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밸브까지 다 열게 되면 은 완전히 개폐가 됩니다 그럼 이 상태로 놔두면 은 이것도 자충 매트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놔두면 자동적으로 공기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한 3분정도 지났는데 음, 어느정도 공기가 찬것 같습니다 여기서 공기를 더 주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마개를 이렇게 닫으신 다음에 이불을 불어 주시거나 아니면 에어펌프를 이용해서 공기를 더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에어펌프를 이용해서 공기를 좀더 주입을 한번 시켜 볼게요 에어펌프를 사용하니까 공기가 금방 찹니다. 이 상태에서는 눌러도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유출되지 이 않습니다. 뚜껑을 완전히 닫아주시고요. 그럼 이 상태가 설치가 다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C2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수동형 펌프가 있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을 연 다음에 주입구에 딱 끼면은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동으로 바람을 넣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부피가 작고 가지고 다니기 편해서 하나 구매를 했는데 아마 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구매를 하지 마세요. 가격도 비싼 편인데 어, 녹아다가 상당합니다. 이게 크기가 너무 작아서 한참 집어넣어야 됩니다. 바람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비추천하고요. 차라리 이거 살 돈으로 에어펌프를 사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매트의 표면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톡톡 튀어나온 거를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델타 커팅이라는 기술을 쓰고 있는데. 델타 커팅은 사용자가 누웠을 때 머리 등 엉덩이 하중이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을 커팅을 좀 줄여서 인체공학적으로 만든 쿠션감입니다 그리고 보온성을 높이고 지금 이 머리 부분과 그리고 허리 부분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보면은 다른 부분보다 좀 딱딱한 느낌이 드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트를 접을 때는 이 밸브를 첫번째 밸브를 열고 그 다음 두번째 밸브를 열어서 반대로 돌린 다음에 이렇게 껴줍니다 그러면 은 접었을 때 안에 있는 공기는 바깥으로 나오고 바깥의 공기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접는 방법은 매트를 갖고 다니시면 많이들 사용하시는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좋긴 하지만 날씨가 더운 날에는 이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매트 하나 접는데 땀이 좀 뻘뻘 나죠 그리고 전동 펌프를 이용해서 바람을 빼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보통 전동 펌프를 이용하는 방법을 강추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전동 펌프를 이용해서 공기를 바깥으로 빼주게 되면은 간단하게 매트를 접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백패킹에서 갖고 다니는 얇은 매트 쓰시는 분도 많으시죠 에어만 들어가서 쓰는 에어매트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저도 써봤는데 좀 몸을 좀 움직일 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경도 쓰고 그러는데 이 매트 같은 경우는 그런 소음은 절대 발생을 하지 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매하고 나서는 에어매트는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계속 이것만 사용을 해서 그런데 뭐 이제 백패킹을 가시는 분들은 또 이제 달라지겠죠 이게 또 어느 정도 이제 패킹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백패킹에서 사용하는 거는 저 비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매트 같은 경우는 음 이게 높이가 약 3.8cm 정도 되는데 높이가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어, 사람이 이렇게 누웠을 때 바닥에 닿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몸이 바닥에 닿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트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옆으로 누웠을 땐 어떠냐 잠깐만요 어... 이게 지금 옆으로 누워 봤는데요 옆으로 누웠을 때 하중을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이 이 어깨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어깨 부분도 바닥에 닿지 않습니다 제 몸무게가 80대 중반이니까 저랑 비슷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보다 가벼우신 분들은 이 매트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앉아 있을 때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무래도 누워 있을 때보다 하중이 엉덩이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어 바닥에 닿는 느낌은 있습니다 높이가 약 3.8cm 라 제가 그랬잖아요 이 3.8cm 가 그렇게 높은 높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엉덩이가 바닥에 닿습니다 그리고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 있을 때도 어 발바닥이 바닥에 닿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좀 두껍기가 좀 두꺼워 지면 아무래도 무게가 더 나간다거나 아니면 패킹 사이즈가 더 커진다거나 뭐 그런 단점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가격대는 온라인에서 약 6만원 중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패킹 했을 때 무게도 워낙 가볍고 오토캠핑 다닐 때 폴딩 박스에 바로 패킹이 되기 때문에 수납에도 굉장히 용이한 매트인 것 같습니다 매트를 세웠을 때이 정도 사이즈고요 제 키가 181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용할 때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등치가 좀 있는 편인데도 제가 누웠을 때뭐 어깨가 바깥으로 이탈한다거나 뭐 그런 걱정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C2 서밋 매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치라이프의 도치였습니다